어이씨 머리가 또 언제 이만큼 자랐지? 이건 아니지 오!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허>. 이거는 문제인데? 쒸야 이거 어떻게 중장비 있어서 앞에 못 지나가 저 초보 운전인데 첫번 걸인데 아 그래서 어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했겠지만 이컴퍼트존 그러니까 안전지대에서 이제 벗어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걸 위해서는 그7 가지 이제 조언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7 가지 조언이 다 강조하는 게 일단 조금의 변화라도 그냥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 그컴퍼트존 안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잖아요 그 변화를 머리에서부터 한번 가져가 볼 합니다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아 요즘 막 덮은머리 하시는 분들이 일단 대표적으로 박튜브 형님 <웃음> 또 바퀴 입에 나왔던 게스트로 나왔던 쿠기! 래퍼 쿠기! 그리고 이제 쌈디 사이먼 도미닉 사실 앞머리를 내리면 조금 젊어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조금씩 어려보이겠다는 생각을 하단, 한단 말이에요 앞머리를 좀 보이는 스타일로 해보... 해볼... 고 이상한데?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사실 카메라 크기가 이마하단 말이에요 <웃음> 이렇게 큰 카메라를 미용실에 들고 제가 예약을 한게 사실 직장인도 퇴근하고 오는 시간대라 사람 되게 많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쫄려야지 아 어떡하지 이 카메라만 들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엄청 쳐다볼 거 같고 괜히 혼자 막 아무리 마스크를 썼다 해도 막 얼굴이랑 귀막 엄청 빨개지고 부끄러워질 거 같은데 어떻게 하지 제이 저한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짱이다. 처음에 제일 처음에 솔직히 봤던 거는 같은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앞머리를 내리고 싶어서. 일단 잼민이 머리가 잼민이 머리. 잼민이 머리. 이트러면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버섯 머리네. 벌써 다른데요? 다르죠. 하하 이런 머리가 됐네요. 어, 새끼. 어, <웃음> 진짜 잼민이 느낌이 나는데. <웃음> <웃음> 하하, 이게 맞나요? 사실 되게 사소한 변화를 원했는데 이건 이거는 좀 큰데. <웃음> 사실 앞머리를 내리면 좀 젊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 이거는 젊은 걸 넘어서 잼민이가 되는데. 손질 잘하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적응하겠지 잼민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웃음> 어쨌든 저는 사소한 변화를 컴플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소한 변화를 예상했던 거긴 하지만 생각보다 큰 변화가 왔어요 그러면 컴플트에서더 벗어났겠죠? 오늘은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더 어려진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만잘 아, 네. 만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면서. <웃음>